경이로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바꾸자 합니다. 경이로운 사역.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은 딱딱한 율법이나 있고, 율법적인 시대에, 율법적인 사람들만 과학자 있을 줄 알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인 수많은 사역이 있었고요 그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신을 감동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시진 않은 것 같은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감동된 춤도 추고요 하나님의 개시를 받아서 모든 명철과 총명과 개시와 몽주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한 가지 능력만 주셔도 거룩한 영적 사역을 할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소년이 엄청난 능력을 다 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로고스 말씀이 교과서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니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같은 성령 시대에 어떻게 교과서로만 성경을 알고 있냐고요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사람을 뒤집어 놓는데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큰 심판받을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허구한 날 시험 들잖아, 허구한 날. 허구한 날. 허구한 날 스트레스 받고, 허구한 날 위치가 바뀌어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현실 때문에 수시로 티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지능이 또 지적인 지식이 굉장히 높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쪼개고 깊이 깨 다루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살던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수준 이하야 내가 내 자신을 받아요 가볍게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오는데 가볍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그냥 정면대에서 통과해버려 부셔버려요 와우 문 빗장을 잠가야 될때 우리는 타협하라고 마귀 유흥은 이성으로도 올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올수 있고, 시각을 통해서도 올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마음으로도 들어오고, 성적으로도 오고, 속삭임미로도 오는데 또 친구의 모습으로도 오고,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재미로 인해서 에이 오고, 영화로 얘기해서도 오고, 가족을 통해서도 사탄의 역사하고, 우리가 원하는 호기심을 통해서도 오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속삭임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또 영적인 무지로 오기도 하고 잘못된 잘못된 사고방식 배배 꼬인 성품 기질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여러분 이 상처요 능력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상처로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하니다 상처는 능력이 될수 있다 그런데 맨날 상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맨날 상처본 사람 상처본 사람 상처본 사람 아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엽게만 보는 거야 자유께만 봐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져요 맨날 상처받았다고 맨날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 어느 쪽에 써먹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질질질질 끌을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쓰러졌다고 일어나고 우이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넘어질지라도 벌떡부터 일어나고 쓰러졌다 바로바로 바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해야지 예? 너무너무 무지해 너무너무 연약해요 자 여러분 지금도 경이로운 영적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한번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게 평생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기생나합 보세요 기생나비 소명 받았습니까 그 여자가 사명받았습니까 네. 우상의 신전에 가서 춤춰던 사람이에요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기생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생나음이몸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기생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소문이 여리고리에 쫙 퍼졌어요 어느 민족이 온는데 히브리 사람 히브리 강검노 혼자 그런 뜻을 가진 자들이 오는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세상에 만나와 미줄기를 주는데 홍해바다를 달려버리고 예굽사람들은다 박살났는데 저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대 우와 그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로 온대 어떡 하면 좋아? 40년 전에 기생납은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40년 전에 들었던 소문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원에딱 서서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다들 얼마나 덜덜 떨겠어요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요수와가두 명의 정탐구를 보내고 여러 후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군을또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운사를 받을 때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조금이라도 나쁜 말하거나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각하겠으면 하나님의 구약사는 가차없이 딱 봐가지고 안 되면 그것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오염을 제거해 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염이 되든 안되든 하나님이 꼭 방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하다 하다 안되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손쓸 기회가 없고 회계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성령시대인데 성령시대는요 더 무서워 더 무서워 왜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타락한지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를 모르는 시대가 성령시대에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옥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시대에요 구원이 너무 쉬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좁은 길이 없어진 지 오래 예요 좁으면 좁은 길이 어디 갔어요 요새 자기 생각하는 게 자기 말이 가는 게눈 들어도 가는 게다 조...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 세상에 강력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그 시대에 누르이 되었던 사람들 누르이 되었던 사람들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리아 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 없으니까 끌려가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흠이 없었다 응. 아름다웠다 모든 재질을 다통달했다 지식을 구비했어요 학문에 익숙했어요 또 방언을 막 잘해요 세계 각 나라 언어 방안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친구들은 소년들이 네 명이 모였는데도 짱짱해요 스크름을 짜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아이 우리 죽어 음식을 먹을 때도 의미부여를 하는 거야이 음식이 어디서 났느냐말 조심해 그런 말하면 죽어 제대로 된 눈을 봐자녀들의말 함부로 할때 여러분 제동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같이 죽어요 같이 부모가 나쁜 말 하면 자식이 믿음을 가지고 엄마 그런 말 하면 안돼 왜? 아내가 그런 말 하면 남편이 못하게 하고 남편이 그런 말 하면 아니고 못하게 하고 부모가 같이 그러면 자식이 못하게 하고 자식 이 그러면 부모가 차단을 해야지 깨달을 수 있도록 충격을 주도록 해요 그런 말하 우리 죽는다 올 복도 쫓아낸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같이 망해 같이 이게 귀신이 오늘 새벽에 어제 어제네 체리학 끝나고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새벽에 그 밥을 사줘가지고 밥 먹고 집에 가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의지에 앉아있더니, 갑자기 내 다리 쪽으로 뭐가 싹 거머리같이 흔적도이싹 와가지고, 보이않한데싹 와가지고, 내 허벅지에 딱 붙어요. 붙을 때 알았어. 오는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영이 여어줘도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그 맨날 그래요? 길거리 가다 엉망엉망 이러면 사람이 돌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런다니까. 나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요. 성질도 잘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을안 거둬가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 보면, 뭐가 온다.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도 이런 소리 하니까 웃지도 않네. 얼굴 떨리는 이 짓도 굉장히 힘들어요. 속에 골이 다 흔들려. 웃었으니까 내가 한번더할게 뭐가 온다. 온다. 그래도 안 보여. 그런데 싹 와가지고 허벅지에 딱 붙을 때 알았어요. 왜? 귀신이 몸에 붙을 때 느껴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못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영이 조금씩 조금씩 열어지고 영이 예민하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이 몸에 배여요안 보여도 몸에 딱 닿자마자 그때부터 드릴로 허벅지를 후벼 파듯이 웅 그렇게 하면 막 갈아 버리잖아요 그런 거 허벅지가 통증이 확 느껴져요 올 때도 몰라 몸이 붙으니까 하는 거예요 붙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합쳐... 성적이 봐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한번 붙으니까 안 나가요 왜? 어차피 귀신은 나가긴 나가는데 나가다라도 물어뜯고 나가고 괴롭히고 나가고 핥히고 나가고 자국을 남겨놓고 나가요 어쩔 때는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 막 하다가 갑자기 귀신이 와고 팔꿈치를 쫙 치면, 내가 꼭 양치질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서, 이 속에 이걸 쑤셔버려요. 저, 저 저기, 뭐 양치질로. 그러니까 맨날 입안이 피가 나는거야. 세수하다가 손으로 눈을 확 쑤시기도 하고. 그런 일은 너무 자주 있어요. 너무 자주 있어. 그러니까 용이 열어지는거는 그냥 열어지는게 아니고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대요 저게 기지 마시잖아요 예.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에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누르게 돼서 누룩 예. 귀신이 역사하는데 흠이 없어야지 조금이라도 흠잡을 일이 있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흔들어 대니까 물어 뜯으니까 예. 실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요? 왕 앞에 나갈 때 완전 무결하게 나가야 자기 나라를 망신 안 시키는 거야.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있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막 우리 팀이 너무 좋아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어. 그러면 백인들, 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쳐다봐. 그러면, 야, 쳐다봐, 쳐다봐. 일본 사람 흉내내, 흉내내. 일본 사람. 그럼 일본 말을 해요. 어, 도끼로 이맛가상, 까니마똑까상안까니마 콜라까, 아울면똑까빠에서로 피바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사모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 무슨 사모님 노래 앵카 잘하는 거 있는데. 그뭐뭐 부르자고 욕과만가 뭐 그걸 막 해서 일본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든다 그렇게 흉내네 <웃음> 네. 네. 헤이, 찌피니스. 내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웃음> 한국 사람이 그렇게 품수같이 그냥 이상한 짓을 하면 망신당하니까 여기 이제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말도 못해. 헤이 hey, 차이니저, 그러기도 하고 헤이 놀스코리아, 샤오미,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서 사단이 박을 바라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행동. 말, 처신을 잘 해야 돼요. 응. 여러분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수록 영적으로 살수록 깨끗하고 부지런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이 예.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시에 다니엘은 마술사 소리를 들었어요. 점성술사요. 바빌론의 술객들이 꽉차 있는데 그런 마술사 점성술사 술객 그런 사람들을 여겨질 정도로 신령했다는 거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지만 바빌론 사람들은 다니엘을 심령술사 점쟁이 그런데 저 사람은 좀 고상한 청년이네 그래서 야 저거들 이름 바꿔버려 갈대와 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관련된 그런 이름의 뜻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라 그런 뜻인데 다니엘을 벨드사살 베리 베리라는 신이 다니엘을 보호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느부간데살 왕의 궁정에서 훈련생으로 출발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 그런데 이런 다니엘이 훈련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국문으로 숨겨난 최고 국무총리로 성전한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을 다 많이 섬겨요 그게 정석이에요 같이 합시다 은혜 받으면 섬김의 능력이 강해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많은 복을 받으면 여러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게 없는데 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안 줘요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능력을 주시면 그럼 뭐할 거야 능력가안고왜 제가 경험자잖아너 교회 부흥하면 뭐 할래? 너 교회 근처하면 뭐 할래?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목으로만 뭐 다녀야 되나? 교회에 크게 있어서 그들 못 가려야 되나? 성전은 엄청난 규모와 위용으로 그 사람의 사역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용으로 믿습니까? 네. 다른 사람보다 다니엘에게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아주 아주 출중해 왜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에서 나왔어요 기도 매사에 뜻을 정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은 목표를 세워가는 거예요 가참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를, 작은 목표를 세워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음식 먹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내가 이런 말하면 타락한다. 내가 이런 것을 보면 나는 끝이다.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을, 뭐,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서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예리한 통찰력을 주시고 계시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봐야 돼안 봐야 돼요? 봐야지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귀로 들려주시면 들어야 돼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지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왔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자라도 열두 제자라도 배달어가 쓰임 받는 것이 있고 요한이 쓰임 받는 것이 있고 다른 제자가 쓰임 받는 것이 있고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통 유대인이면서도 능력이 성령의 자유함이 출충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툭툭히 겪어야 돼요 사울이 사울이었을 때 돌로 쓰받은 집사를 머리를 까는데 죽인 데 앞장선 그 사울이 나중에 그것보다 수십 배 수백 수십 배더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레아비아 사막에서 또3년반더또 연단을 받고 그것도 부족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굶주리고, 더 매도 더 많이 맞고, 다른 사도들이 받는 그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왜? 그러면서 뭐가 발전이 돼요? 발달이 되고, 뭐가 생겨져요? 성령의 자유함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많이 경험하니까 헬라인 맞출 줄 알고, 로마 사람도 맞출 줄 알고, 발, 말씀, 말씀, 열밤, 열밤, 열밤. 그런 사람 수, 그 율법적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수준을 맞출 줄 알고 다른 제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만이 가능해, 바울만이. 할렐루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제한 없이 총독에 말하면 총독 수준에서 대답을 하고 빌라도 또 다른 왕들, 헤로, 별의별 로마의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도 다할수 있고. 변증도 할수 있고 그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가능하게 해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니까요 기도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보수도 진보도 그 어떤 강력한 권세자가 등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예. 다니엘서 6장에 가보세요 또 다니엘 친구들을 들어갈 곳이 또 따로 있고 똑같이 신앙서로 다니엘은 사자골 속에 들어가고요 친구들은 불 속에 풀무불속에 들어가요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사자를 굶겨 놓는데도 그런 엄청난 사자를 애완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그 안에 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현연하셨어요 하나님의 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구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풀무불이 성령의 불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 중에서 나와요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된 가르침이 뭐예요? 그거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 침투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룩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는 누룩은 어떤 외식 밖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빵을 부풀게 해 빵이 커지면 커질수록 누룩의 분포도는 점점 더 커져요 사육도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누룩이 안 좋은 누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워요 음. 교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어요 왜 누룩 자체가 부풀리는 힘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베이킹 파우더 같아요 이스트같이 같아. 예. 일종의 발효제약 효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마복음 13장 그런데 이 누룩이 좋게 쓰일 때는 감사한데 누룩에 좋은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좋은 일이 벌어지고 누룩에 나쁜 것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냐면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겉은막부풀해서막 그럴싸히 멋진 옷을 입고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현장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러 왔을 때도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세례원에게 세례받으러 를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원이 독서를 외치잖아요 독서의 새끼들아 떠나가라 천국은 가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는 천국 갈수 있는 생활을 안 하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뒤로는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가음하고 자기 주장하고 아까 우리 지옥동영상 봤잖아요 그게 누구냐 다 우리가 해당되는 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딱 봐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좋은 자리 내가 이걸 봉사하면 사람 눈에 띄어서 더 칭찬받을 수 있고요 이 문을 자꾸 챙기는 거예요 엊그제 지난번에 산에 한번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저쪽에서 목사님 여자분들 둘이서 목사님 아 목사님 네. 반가워서 뭐 그러겠지만 자 바리새인들은요 길바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어요 끌리는 옷을 입고 어, 선생님 어 스승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선생님 스승님 이렇게 불러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성령 사역자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대성령의 풀이 종이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유명해 지난번에 대한수동 갔더니, 그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나보다 더 없으신 목사님이 밥 먹을 때가 모자를 벗 쓰고 갔는데, 밥 먹을 때마다 그분이 참고 말시켜요. 목사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혹시, 뭐 혹시, 뭐 어디 교회요? 예 아니, 그냥 저쪽에 그냥 저쪽에 조그맣게 그냥 가보세요. 혹시 목사님, 어디서 방송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낙가무라모자를 푹 둘러서 일부러 혼자 아무도 없는데 조용히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 계속 그러니까 몸들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자이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의 누룽을 주심이라고 주님이 그러셨냐 일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은 도전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외식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달랑달랑 있는 사람이 주님은 도전하신다니까 강력하게 저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들을 조심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알지 못하고 엄격한 율법 준수 율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만 구원이 있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패러다임이야 거기에 도전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그러움이 없어요 용서가 없고 영적인 자유가 없고 아직도 그들은 왕고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고방식에 확 사로잡혔어요 말은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런게 아니라 목사님들 보면 그런 왕고한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요 성령의 능력이 인정 안해요 말은 인정한다 그러지만 그런 행태나 그런 작태에 우리가 물들지 말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헤로의인 둘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너그러움이 없고 용서가 없고 덮어주는 것이 없고 사랑이 없고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합니다.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정말 유유자적, 유유자적 고레스 원년, 페르시아 원년,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어요. 다니엘의 성공담은 현대인의 성공담과 같아요. 모든 식을다 통달했는데도 유유가 있어요. 자기 주장은 팍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섬김의 능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여러분 진짜는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때 당시에 다니엘은 엄청난 노력이었어요 다니엘의 기도생활을 볼까요 기도를 습관화시켜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림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소년 때 10대 중반 때부터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90에 넘은 노령의 몸이 이를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야 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를 지금부터 소년 때 시작한 이 기도가 평생에 가는 거예요 70년 80년 90년 오래 가는 거예요 기생나부터 보세요 택간 백성은 아니야 근데 40년 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 홍해바다 갈라쳤던 재앙 이런 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근데 정당부 두 명이 창의 집으로 들어왔네? 기생나비 집에? 기생나비 어떻게? 나 그거 알아 나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 나 알아 그소식 듣고 우리 열이고이사나사람 마음이 녹아버렸어 어떡해 나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당신들 숨겨줄게 대신에 증거로 빨간 점 매달을 테니까, 빨간 점 매달은 집은 절대 죽이지 말라 약속한 거예요. 그 정당군 중에 두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인데, 이 살몬이 나중에 기생랍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낳아요? 누굴 낳아요? 참. 살몬은 기생랍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와 또, 누굴라요? 나도 헷갈리는 말을 안하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혀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거야, 순전히 예수님의 족보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여자가 다섯명이 들어가잖아요. 다말이,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몸을 섞어가지고, 누굴라요?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잖아요 또 남편을 죽인 일에 가담했던 묵인했던 바세바가 이수미 족보에 들어가고 이방여자 루시 이수미 족보에 들어가고 기생나합이 이수미 족보에 들어가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예를 낳아요 마리아가 이수미 족보에 들어가 순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믿음의 세기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을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구약에 십0그 율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어떤,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품의 매력이 있었어요. 예. 경건성도 있었고 영적 성품도 있었고 사람과 만나도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서도 이야기가 잘 되고 예. 정이 더하고또 예. 사악한 자들의 다니엘을 보니까 고소할 틈이 없었어요. 예. 충성되고 그릇됨이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을 들어서 쓰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성품도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품이 간혹 부딪힌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사회가 짧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매사에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이 평생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자기 나라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젊었을 때 뜻과 목적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지에 가야 되고요 예. 우리가 무지로 어려움으로 소명과 사명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영으로 사는 저이분이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자유함이 있어야 사명이 확실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영적 전쟁에 투입하십니다 새로운 네.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지금 두주인의 시대가 점점점점 다가오고 있고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갈고 닦아 송전에서 엎드려 경비하는 자들에게 청량하고 두주인의 권세가 될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받은 소명과 사명 보호해야 돼요 내 사명과 내 소명에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소명의식이 없고 사명의식이 없다면 빨리 회복하고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 나좀 고쳐주시고 열정이 자꾸만 사라집니다 주님 나좀 다시 새롭게 써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첫사랑 같은 주님 안에가 있었다.